크롬이자에 호도도도도도 자 움직이면서 속이 그렇지 밀었다 떨어뜨렸다 그렇지 떨어뜨렸다 캬.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교전고입니다 현재 지금 오버워치 PTR 서버에는 디바가 업데이트 된 상태가 되었는데요 디바가 이제 리메이크가 되었어요 자 이제 어떤 식으로 리메이크가 되었냐면 가장 큰 이제 디바의 메타 변화로는 방어매트리스가 4초에서 2초로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반토막을 내버렸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수비적인 플레이는 힘들어질 것 같고 자 그리고 새로운 스킬인 마이크로 미사일 스킬이 추가되었는데요 미사일은 총 18발로 초당 11발을 발사하며 폭발 데미지는 약8 그리고 충격 데미지는 약 4정도가 들어가게 되고요 반, 폭발 반경은 1.5m라고 하는데 자, 비교를 해 주자면 그 파라의 평타가 2.5m라고 해요. 자, 그리고 쿨타임은 약 8초 정도로 이제 디바의 공격 스킬 이 하나가 추가가 된 셈인데 상당히 이제 강력해졌습니다. 그리고 디바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들어가면서 현재 디바의 융합포 데미지 이 융합포 데미지를 24에서 22로 현재 너프가 된 상태입니다 왜냐면 이제 융합포가 생겼때문에 기 그런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됐고 자 그리고 암머량도 지금 400에서 200으로 줄어든 상태예요 이제 완전히 딜러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제 가장 큰 변경점으로는 이제 부스터를 쓰면서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드디어 트레일러처럼 이제 부스터를 쓰면서 공격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부스터를 쓰면서 이제 공격이 가능하고요 보시다시피, 매트릭스는 굉장히 짧은 상태에 2초로 줄었습니다. 자, 2초. 딱 끝나죠? 자, 이런 식으로 되었고, 자, 로켓은 이런 식으로 발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이제 메이의 고드름처럼 약간 기다리는 시간이 있은 다음에 이제 이동하게 되죠. 자, 궁극기는 변경될 거 없고, 지금 가장 큰 변경점이 이제 부스터를 쓰면서 부스터를 쓰면서 이제 이, 이동하면서 공격이 가능하다고 해요 드디어 이렇게 상당히 이제 매우 호전적인 디바가 되었는데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변경된 스킬들을 살펴봤고 이제 실전에서 디바가 뛰게 되면 얼마나 위용을 펼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실전으로 가볼까요 자 이제 인게임에서 이제 디바를 픽해봤는데요 더이상 디바가 탱커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아머가 400에서 200으로 줄었기 때문에 상당히 탱킹도 이제 안되고요 자, 매, 결정적으로 이제 매트리스가 4초에서 2초로 줄었기 때문에 와... 탱킹이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대신에 이제 마이크로 미사일 이걸 추가해줬죠 빵빵빵빵 이걸 추가해줬죠 자, 이런식으로 추가해주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좀 모자릅니다 왜냐면 이제 이 융합포의 데미지를 24에서 22로 줄여버렸거든요 제 대신에 이제 조금 유동적인 좀더 플레이가 가능하게 드디어 이제 부스터를 쓰면서 공격이 가능합니다 빠바바바밤 이런식으로 강력하죠 아주 이제 디바가 물론 훈련장에서도 플레이 봤는데 실전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강력하게 위용을 떨칠 수 있을지 한번 플레이 보도록 합시다 자 들어와 들어와, 찜퍼 뭐하니? 찜퍼 뭐하니? 자, 찜퍼 잡고, 자, 갑시다. 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빠빠빠빠빠빠빠빠. 야 씨. 실량가. 핫. 핫. 핫. 야. 그렇지, 난 움직이면서도 공격할 수 있다고. 토르비온이 있네. 이게 파라를 얼마나 이제 디바가 커버를 잘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었는데. 이제 보전에선 파라가 안 나와요. 왠지 모르겠는데. 이제 좀보들도 정해져 있더라고. 어, 짚퍼 뭐하니? 퐁. 그렇지. 자, 근데 이제 마이크로 미사일은 중간에 멈추질 못합니다. 무조건 18발을 다 써야 돼요. 네. <웃음> 그렇다고 합니다. 자, 빨리 어. 손브라 뭐니? 어, 우리 팀 위험해. 아. 자, 하지만 디바는 매우 지금 강력한 상태입니다 어딨어? 제냐타 따위가 막을 수가 없지 도르비온 일로와 그렇지 잡았고요자 이동해봅시다 호호호호. 디바가 정말 공격적으로 변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잘 터져요 <웃음> 진짜 뻥뻥 터지네 뻥뻥 자 어디보자 자 적들이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안나오지? 왜 안나오냐 어나다 어, 받침 나왔네 찜퍼님 오우 오우 자 다시 디바로 돌아오고 자 헛. 하지만 공격 가능하지 와우 와우 와우 이게 뭐야 도도도도로 로도고 산다 로도고 산다 아이고 궁극기 썼네 빠바바바바바밤 그렇지 바로 디바 꺼내고 갑시다 어우야 자 너프해봐라 펑 그렇지 토르비언, 토르비언, 잡고, 토르비언, 잡고 사실 송하나의 본체는 송하나가 아니라 디바죠, 역시 자, 갑시다 이제 좀 알게 모르게 방금 좀 보셨겠지만 관전이 이제 3인칭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설정을 건든 적이 없는데 3인칭으로 바뀐 걸 봐서 네, 굉장히 이제 관전할 때도 좀 재밌는 장면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자, 가자 자,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지금 매트리스가 줄어들어서 예전만큼 막 이렇게 커버가 안돼요 진짜 평타 한두대 막아야돼 평타 한두대 어. 그 몸도 굉장히 약해졌죠 보면 알겠지만 어유 초골 용광로다 우와. 동동동동동동동동동. 그렇지 어, 용광로어디있어 자, 마이크로미사일 벙벙벙벙벙 그렇지 어야짓 얘가 자기보호밖에 못해 석양진다! 오후 막았다 막았다 막았다 움직이면서 쏘기! 어우야 야몸 진짜 너무 약해졌다 이거는 좀 흠... 이거는 좀야 진짜 몸이 더워 야야야 야, 야, 뭐야 뭐야 뭐야 뭐가 훅 들어왔는데 뭐야 뭐가 훅 들어왔는데 오아 로드워크였구나 자 토르비언 토르비언 잡고 솜브라도 잡고 그렇지 보들이라딱 체험하게 좋게 제가 설정을 해놨어요 디바가 적절히 이제 사용할.. 사용될 수 있게 자 이런식으로 이동하면서 설수 있죠 교통사고도 낼수 있고 아주 좋습니다 마이크로미사일 받아라 리퍼 죽어라 안죽네 아이고 자 괜찮습니다 어자리 하면 왜또안 움직여 보면 3인칭으로 이제 관전이 가능해요 퐁탕탕탕 탕, 탕. 하하하하 <웃음> 자 가봅시다 자 이제 거의 다 화물을 밀었는데 지금 느낌, 느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디바를 많이 안써서 운영을잘 못하는 거도 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디바가 매우 물몸이 되었어요 잘 녹아요 너무 마이크로미사일! 맞질 않네 미안 오야 오야 오야 오야 오야 됐스 됐스 됐스 자, 석양이 찢어 석양 안 지죠. 그렇지, 자 이동하면서, 이동하면서, 아, 자 매트리스 쓰면서도 이제 공격이 돼요. 자, 매트리스 쓰면서도 공격이 돼요.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르비온, 잠수타 네, 괜찮습니다. 상대방은 저의 영상을 도와주기 위한 부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돈 주고 고용했어요. 자, 아, 야. 자, 매트리스 쓰면서 마이크로 미사일은 사용이 가능하네요 자 그런식으로 패치가 되었고 자로드고 나와봐 로드고 나와봐 로드고 나와봐 오, 마이크로 미사일이다 자 이런식으로 깔끔하게 밀어주고 자 마지막 피날레 펑어 아, 잠깐만 얘왜 여기서 터지냐 오우 마이크로 미사일 호도도도도도 자 움직이면서 쏘기 그렇지 밀었다 떨어뜨렸다 그렇지 떨어뜨렸다 크. 자 이렇게 이제 디바가 리메이크 된걸 플레이 해봤는데 허어, 괜찮긴 한데 전체적으로 디바가 이제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상당히 잘 녹아요 디바가 이제. 디바가 너무 잘 녹습니다. 이제 상당히 조금 몸을 자신의 몸을 조금 많이 이제 들이미는 플레이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디바를 플레이해야 될것 같고 이제 딜링은 진짜 마이크로 미사일이 새롭게 추가된 스킬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그것도 이제 디바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관건인 것 같고 지금 디바를 플레이 본 소감은 네 전체적으로 그냥 이제 탱커라고 생각하면 힘듭니다 탱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운용이 좀 힘들게 됐고 이제는 조금 딜러진들처럼 몸을 약간 살이면서 그냥 방어 스킬 하나 그 생겼다고 생각하고 매트리스가 2초로 줄었기 때문에 그냥 방어 스킬 그냥 하나 생겼다 생각하고 그러고 이제 플레이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조정이 된 느낌이에요. 너프도 아니고 버프도 아닌 그냥 조정 느낌 새롭게 리메이크 시켜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